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야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 네 럭키블럭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 무엇이 그게 바뀌었냐면은 하 이전 버전에서 나왔던 럭키블럭이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이번에 1.16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그게 더이상 이제 작동이 안하는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수정을 했고요네또 어마어마하게도 조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서바이벌 상태에서도 럭키블럭을 조합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럭키블럭은 명령어 기브 골뱅이피 다이아 는으로 꺼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스트랄 럭키블럭 이렇게 하시면 럭키블럭을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네 이런식으로 아이템이 잘나오고요 몇개 더 까볼까요 네잘 나오네요 네 이런식으로 럭키블럭에 있던 오류가 수정이 되었구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거 조합 위치가 되었는데요 조합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버리고 여기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또 <웃음> 일단 그래서 서바이벌 모드에서 이렇게 작업대만 있고 또 재료만 있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작업대를 열고 자, 일단 럭키블럭을 조합을 해야겠죠. 자, 어떻게 하느냐. 철덩이를 가운데 놓고요. 금덩이를 이렇게 네군데에 이렇게 넣으면 은 일반 럭키블럭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고요. 자, 그 다음 이제 베리럭키를 또 만들어 봐야겠죠. 베리럭키는 다이아몬드를 가운데 두고요. 금덩이를 아까처럼 이렇게 네군데에 이렇게 놓으면은 네 베리 럭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럭키블럭 마지막으로 언 럭키블럭을 만들어야 겠죠 언 럭키는 그냥 철덩이를 이렇게 놓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식으로 럭키블럭 세개를 모두 서바이벌 상태에서 이렇게 조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자그 다음은 이제 아스트라의 무기들인데요. 아스트라 무기들 인데요 아스트라 무기 들 중에서 가장 첫번째 아스트랄 검인데, 검은 여기는 아스트랄 코인, 그리고 막대기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. 막대기를 아래쪽에 놓고, 코인을 위에 이렇게 딱 두면은 아스트랄 검이 만들어지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랄 검이 있으니까 아스트랄 도끼도 있죠. 아스트랄 도끼 막대기 이렇게 놓고, 그리고 코인을 이렇게 세 군데 놓으면은 이렇게 아스트랄 도끼가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아스트랄 도끼 하면 또 아스트랄 곡괭이도 있겠죠 곡괭이는 이렇게 두고 자 그리고 아스트랄 코인을 위에 딱 두기만 하면은 이렇게 아스트랄 곡괭이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또 아스트랄 럭키블럭에 있는 아스트랄 유리검도 아마 아실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두고 유리를 두고 그리고 아스트랄 코인을 두기만 하면은 아스트랄 유리검이 만들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합을 할수 있는 것이 이 아스트랄 럭키블럭에 있는 그 금도끼가 있어요 아스트랄 럭키블럭에 그거를 또 따로 조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기를 두고 어그금계를 여기 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인을 이렇게 양 끝에 두면은 아스트랄 골드 도끼가 조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 에서도 어, 여러가지 조합을 해서 이렇게 럭키블럭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블록도 또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장비 이런 도구 무기들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. 네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설명란 그리고 댓글에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끼다이아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뿅